기름 없이 담백하게 하면서도 맛있게 예, 맛있는 잡채를 할 거예요. 이렇게 예, 미지게 아무래도 좀 담궜어요. 30분이면 요딱 좋게 불어요. 왜냐면 이 뿌리 여기 빨간 데가 맛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짝짝 찢어가지고 그냥 데칠 거예요. 이 돼지고기 썬거요좀 누린데 좀뭐 잡, 잡아주게. 청주 이거 반 컵만 소주컵으로 반 컵만 있다 이렇게 부어서 두적두적 해놓을게요. 아 물이요. 부을 끓고 있어요. 여기에 아, 소금을 조금 넣고 야채를 데칠 거예요. 아, 먼저 하얀 색깔 양파부터 이 야채는 그 어, 저기 뭐야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 넣고 소금 조금 넣고 볶고 잖아요. 근데 여기는 식용유가 안 들어가요. 담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소금만 넣고 여기다 살짝 데치는 거예요. 이, 이 양파가 너무 물렁물렁하면 잡채 드실 때 묵부분이니까 안좋아 아삭아삭해야지 약간만 이렇게 뒤치면 돼요 그럼 색도 너무 깨끗하니 이뻐 여기 짠물이야 여기 다 배요 응.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응. 순서대로 이렇게 데쳐내면 돼요 이거는 좀 오래 뒤쳐도 상관없어요 이 버섯은 뭐오래 뒤치나 쬐끔 뒤치나 똑같더라고 시금치가 아닌 섬초 이거는 찬물로 선물에 헹궈줘야 돼선물에 헹궈가지고 꼭 짰어라 이번에는 아까 청주에다가 이거 재놓 고기 네, 데칠게요 이제 다 익었어요 네, 소금도 조금 넣어주고 시금치도 소금 조금 넣어주고 네. 또 조금 넣어주고 깨소금한 조금 더 묻혀줘야 되거든요 일부 그리고 고기에는 후추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마늘, 고기에 네, 시금치에도 마늘 조금 조물조물 이게요 이제 여기는 잡채 삶을 건데요. 이렇게 고기물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잡채가 좀색깔이 까무리 해야지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잡채를 까무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간장을 좀 여기다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잡채도 안불고 좋아요. 한두컵 정도 부어줄게요. 이 식용유 삶을 때 식용유 조금 넣어주면은 잡채가 뿌는데 방지되거든요 넣어주고. 이라고 끓으면 이제 삶으면 돼요. 이럴 때 잡채,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담가놨다 이렇게 삶으면은 금방 터져요. 그래서 잘라. 삶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삶아주면 돼요. 그냥 이게 안푼진 거는 한 7분, 6분에서 한 7분 삶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뿌려서 한 3분 정도만 삶으면 다 되더라고. 이런 게, 뭐 고기 삶은 물, 이런 게 싫으면은 물을 다시 버리고, 어 새로 받아서 끓여도 돼요. 나는 그냥 했어요. 한번씩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잡채 삶을 때꼭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삶았어요. 한 수저 정도 넣고, 이렇게. 간장은요, 조금만 넣을 거예요. 아까 거기 물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반컵 정도만 넣고, 묻히면서 간을 맞춰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자체가 이게 색깔이 따까물리 향이 입혀져가지고 좋아요, 보기가 시금치도 붓고 고기도 넣고 버섯도 넣고 마늘 좀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만 맞으면 먹어요 참기름 조금 더 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요 이게 절대 바, 잡채가 아, 잡수다가 많으면 냉동실에 올려놨잖아요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또 데, 데피면은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아요 안 불어요 삶아지면서 간을 다 먹어갖고 불지를 않아 아 담백한 잡채요 그리고 뿔치다가 색깔도 까무리하니 이쁘죠 예, 오늘 도 감사합니다